i'm your f a i y o u r f a i m your f a 아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. 캐릭터 양말 이거를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그 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순서가 뒤바뀌었다니까요?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캐릭터 양말을 즐겨 신어서 내가 그런 취향이어서 팬분들이 선물해 준게 아니라 내가 그런 양말을 받은, 받는 건 팬분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양말을 막 선물을 많이 해주니까 나는 내가 양말 굳이 안 사고 부모들이준 양말들로만 신어 근데 다 캐릭터 양말이다?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는 열심히 신고 다녔을 뿐인데 그게 찍힌 걸 보고 아 회인이 이런 취향? 이렇게 된거야그 후로 더워 한 박스씩 와요 근데 색깔이 막 그르도 있고 막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집에. 그래서 멤버들도 맨날 같이 어디 가거나 뭐 식당 가거나 뭐 대기실에 있거나 하면은 신발 갈아신 양말을 보게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다 내가 주에다 막 토, 뭐 토토로 초밥 막 그런 거 신고 있고 막 이러니까 <웃음> 아 휘연이 또 이런 거싫었어 휘연이 진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선물해 준 거라니까 맨날 얘기해도 까먹나 봐. 아 어, 흔히 또 이런 거 신었어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다 너 이거 몇 개야? 그리고, 아 많지 무료들이 졌으니까 그렇게 신는 건데 제가 약간 그런 특이 취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좋아요 저는 응,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양말이어도 저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신으면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신발 신으면 어차피 안 보여서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응, 음,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는 양말을 그렇게, 사라니까 그러니까 멤버들도 그렇고 양말을 되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이라고 나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전 진짜 막, 진짜 구멍난 것도 그냥 신고 막 짝재기여도 신고 이러는데 <웃음> 그렇더라고요 내가 느끼기로는 약간 더리언니 같은 경우가 좀 양말을 좀 신경써서 신는 편인 것 같아요 니까좀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뭐흰 양말, 뭐 검정 양말, 뭐 아니면 뭐 더신 이렇게딱 신는 사이이다 보니까 내가 좀 신기한가 봐. 뭐 어, 이런 걸왜 신고 다녀왜 이런 양말 신었어? 막 이렇게 물어봐. 그냥 순수하게 그냥 궁금해서. 어, 그냥 어차피 신발 신안안이잖아요 이런, 이런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여기가 정휘인 이름 쓰고 다니는 것같아 정휘인. 아또휴도 또 내밀었어. 혜주 한줄 알아요. 이거왜 이렇게 이렇게 놨어 네. 어분들이 선물해주신 호이 똑같이 표정해도요 잘했어. 팬분들이 원해딱지주기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